냉돌 스팀 로봇 프레스톨 조합으로 덱 파괴 퀴 가능할까요? 일단은 청어 계속 청어에 집중 수미 턱 도발이죠? 본체 못뭐 치죠? 랄 로돈 오케이 트드랄 로돈 <웃음> 이게 청어다 전부 검열되어 버린 청어에다가 지금 12 데미지 받고 있죠 지금 착실하게 첫 번째 불꽃이 한장더 있어? 오케이 팔댐 플러스 불안정한 해골 두개 때리고 그러면 곰이 도발이죠. <웃음> 그러면 곰이 도발이죠. 네. 곰 변호사를 상대해야 할것 유물 두개 학교 선생님이 쓸수 있는 거 저도 좋은 거 같아요, 되게. 부졌네 침묵 고를걸 과거가 어. 속할 없을 것이다 한가운데에서 살아남는 우리뿐인괴다 침묵했으면 이길만 했데그지 이거 개사기야, 님들아, 이거 말도 안 되는 카드예요, 진짜. 와, 무침. 이번엔 소유하겠다. 이렇게 말렸으면 이게 맞지? 그냥 쏙. 어, 그냥 별로네 하면 이 카드가 별로 같잖아. 우와. 카. 시한다. 버리고 헬투 모아서 오 화났어요 지금. 생각보다 템포 세죠? 생각보다 템포가 많이 세요. 자이모호웍스! 봐봐. 지렸다. 62번? 7 감소시킨다고? 개 <웃음> 또라이다, 진짜, 이거는. 야! 아니, 너무 세잖아, 이거. 중반 님이 뭐냐고. 아니 너무 세 이거 원래도 쎌적 쎌 알았지만 자이몽스가 중에는 말이 안돼 그냥 일만아 제일 써보지도 못했는데 어 속공 능력이 있는 이거 나 먹을걸 1마나 좀 아쉽다 뭐0만원에 내고 막 그러네 이거를 아주 화끈해 그냥 어? 어 뭐야! 눈푼 맛이 나오는게 저도 같네요 얘왜무적이죠들이도새끼용이래이친구 아니,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이면은뭐이되는 거야, 이 뭐, 뭐야 이 네, 오! 트라이! 트라이! 트라이! 트라이! 해라이 트라이! 트라이! 니거 뜯어 먹다 좋아. 빛의 이름으로 이 나루의 선물 말고 그.. 뭐지? 인코의 그.. 이러면 뺏겨? 야 근데 이걸로 핸드가 꽉 차버리면 어떡해? 와.. 미친.. 어 근데 이거? 이건 좋구요? 아... 변신한모뭐 쓰나요? 저걸로도 나루에이 써지나? 와.. 잠깐만 무섭다 그럴 수도 있네 저걸로 나루에이 써줄 수도 있네 저거 톱덧이고 아... 나같이 저거 개웃교 와! 던그레스 몇번 쓰는데 저거 카드 개웃빠야 진짜. 아니, 저거 우리 어디서, 어디서 나온 거야, 방금? 개웃기네. 와, 내 것만 쏟은 거 레전드. 음, 아무리 사적질해도, 마우스 못 이김쓰고. 개꿀, 좋아요.